이것은 평범한 단조 아이언이 아닙니다 경이로운 비거리와 부드러운 타구감 이 모두를 갖춘 패러다임 아이언 AI가 정밀 설계한 단조 페이스컵과 혁신적 스피드 프레임으로 완성한 새로운 차원의 퍼포먼스 골프 다이제스트 핫리스트 만점 아이언을 만나보십시오 This is the new paradigm i n performance from c a l l a w a y the Kings of Distance